사민의 가족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손뼉치기 게임을 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합니다. 봐주세요 어, 졌어, 졌어. 웃기지 마라. 웃기지 말고 해야지. <웃음> 왜 이렇게 웃겨?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자 마지막 판. 한병 쳤어. 이건 내가 이겼어.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어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! <웃음> 이습니다 아니 그런데 웃기니까 내가 진짜 이겼습니 맞아 진짜 웃기지라 가족.